]입니다. 네 어제는 비가 내렸어요 일기예보에 이번주 내내 비온다 그랬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햇볕은 쨍쨍 어, <웃음> 해가 쨍쨍해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저께는요 진짜 아리까리한 비가 내렸어 어떤 비가 아리까리한 비죠? 어, 봄의 끝자락에 어, 여름의 앞자락에 오는 아리까리한 봄비를 갖다가 그 비의 냄새 있잖아요 흙냄새 시원한 듯 텁텁한 듯그 냄새를 쫙 맡으면서 무슨 노래가 밀려왔을까요 네 오늘 썸네일 쫙 보면 여러분 어, 제 또래라면 어, 이 썸네일을 보면서 노래가 딱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 근데 요즘에 옛날 노래들 되게 많이 역주행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만큼은 안 하더라 어, 당신도 울고 있네요 김종찬인가요? 어, 잘 모르겠다 기억이아까카래더안들어버려고 아, 근데 어,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 그 중간쯤에 어,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어... 어 갑자기 또저 생각이 안 나네. 어뭐 중간에 마, 맞아 맞아. 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을 그 누가 알았던가요라는 내네 가사가 있어요. 어. 이렇게 만나게 될줄 어떻게 알았을까? 어, 그게 왜 나무다리일지?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헤어졌던 남녀가 항상 다리 위에서 만나잖아. 그 다리 위에서 만나는 게 그게 무슨 어~ 그 뭐지? 정, 정설이야. 어. 헤어진 남녀가 만나는 거 다리 위에 우연히 흐르쳐가도 다리 위 원수도 뭐야. 어~ 다리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야. <웃음> 이 노래는 굉장히 서정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울었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이별에. 어, 이렇게 만나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왜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면 어때? 어, 멱살 잡을 한번 해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 추억의 그 다리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돼? 어, 이게 다리가 되게 야한 건데. 아무튼. <웃음> <웃음> 카드 골라놨습니다 어,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웃음> 카드 다 고르셨나요? 내가 왜 웃냐고요 어, 그 어. 다리가 되게 야한 건데 그게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어머 나도 너무 엉뚱하다 그래서 자꾸 실실 웃음이 나와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별것도 아닌데서 웃음이 터져버렸네 암튼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울었을까요? 우리의 이별에? 음... 슬퍼. <웃음> 가사가 너무 슬퍼. 눈물 핑 돌았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남자가 여자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이 약해요. 음, 왜 약하냐 라고 한다면은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직 매직 매직을 하잖아 어,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피냄새를 맡으면은요 사람이 어떠한그 쾌감도 쾌감이지만 음, 피냄새 맡으면 쾌감 느끼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그 피냄새 맡고 그 이상한 약 먹여가면서 그 피냄새가 어떤 사람한테는 정신병, 약간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게 약간 똘끼를 만들기도 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자가 매,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 매직을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어느 순간에는 더 독해져요. 음, 요즘 남자들 전쟁터 안 가잖아. 군대 가봤자, 그 뭐, 그 뭐, 훈련하고 뭐 하지. 그 저기, 막,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들, 전쟁 시대 때들 보면은, 어... 막 산에서 그냥 그 날짐승들 아무렇게나 잡아먹는 때가 있었잖아 전쟁 시대에 그때는 여자들도 당모가지잘 비틀었잖아 근데 요즘에 아가씨들 당모가지잘 비트는 사람이 어딨어 시대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즘 남자들은 어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쵸 하얗고 말랑말랑한 약골에 사네 어. 근데 약골이 진짜 체력의 약골이라 아니라 멘탈이 약골이 많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힘든 시기를 갖다가 살아보지 않았거든 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힘들었지 암튼 내가 왜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은아 이거 아까 인트로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웃음> 아무튼 <웃음> <웃음>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은이 남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치고 뭐하고 막하고 인정머리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어. 실제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있고요 여장한테 뺑당하잖아요 어, 마음으로 스크라치 엄청난 남자들도 오히려 여자보다 더해요 어. 여자 스토커가 많아요? 남자 스토커가 많아요? 어, 남자 스토커가 많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자보다 마음이 더 약하다는 거야. 그 스토킹이요. 그게 자기가 찌질하다는 거 자기가 약하고 찌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정정당당해봐. 왜 스토킹을 하겠어? 스토킹 안 해도 나 좋아하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어, 하나의 그 자기의 약한 부분들이 나쁘게 발전하는 거고 사람마다 이렇게 발전에 나가는 방향이나 모습들이나 어 그런 게다 틀리다라는 거지 그래서요 남자도 이별에 아프다라는 거야 어쩌면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더 아플 수 있어 한바탕 그냥 큰 소리로 울고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 것도 있, 있지만 또 남자라는 그그 어, 그 프레임 때문에 제대로 못 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도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집착 쩐다. 집착적으로. 어, 그런 사람. 집착 쩔어. 이거 이 집착돼. 집착쩐어. 이렇게 집착하는 거안 좋은데. 아, 이게 뭐지? 아, 뭐 때문에 집착했쩔어요 어. 아, 헤어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와 내가 즐거웠던 시간. 어. 그니까 즐거웠던 시간 또 자기가 바람폈던 시간 두루두루 겸사겸사 해가지고 막 그게 믹스가 돼. 막 믹스가 되면서 오막 괴로워. 음, 여긴 조금, 괴로워요. 아직까지 뭐, 카드가 요만큼밖에 안 나왔으니까, 후폭풍이 나왔다라고, 아직까지는 단정 짓기는 조금 이르지만은, 어디 계속 뽑아, 어, 뽑아,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어, 이 사람은요, 음, 음 남자는 어쩌야 돼? 이게 무슨 마초, 뭐, 신드롬 같은 거 있어요? 음. 그런 <웃음> 거있 남자는 어쩌야 된다? 무슨, 무슨 법조항이야? 무슨, 뭐, 헌법이야? 그게 그런 게 어딨어. 남자라고 꼭 스트롱해야 되는 법이 있나? 어, 그건 아니지. 그래, 이 사람은, 그, 남자는 어때야 된다? 남자는 저대야 된다? 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은좀 대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어떠한 자기 프레임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쪽, 한쪽으로 한쪽좀 융통성 있고 막 플렉시블하고 그냥 갈 때처럼 이래도 힝 저래도 힝 하는 사람은 그래 니네 마들 맞아? 그래 너 말도 맞아? 오 빙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안 그래. 뭐 어떻게 안 그래? 자기 말만 말인 거야. 어, 내 생각이 진리인 거죠. 한마디로. 음. 참이 사람도 세상 힘들게 산다 음. 힘들게 사는 사람 맞아요 음. 그거 있잖아 내가 어, 너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 미련이 남는다 이런 말도 다 자기 선에서 탁탁탁탁 잘라 음. 근데 그런 것들이요 계속 자기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데 계속 잘라도 올라오고 잘라도 마치 잡초처럼 여러분 봄에 잡초봐 없었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뭔가 하나, 한 웅큼 올라오지? 그런 것처럼, 그걸 자꾸 잘라내도, 눈 뜨면 다시 또 생겨. 아쉬움, 그리움, 미련,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음. 아. 그냥 좀 나는 심플하고 단순하게 좀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 그게 순수하게. 이 사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음, 있기는 있고. 그렇지만 이게 뜻대로 안 돼. 어, 뜻대로 안 돼.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게 카드 이렇게 흘러가는 거쫙 보니까 이 사람이 살짝 스토커 냄새도 살짝 묻어난다. 어, 막이 대단하게 아직까지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집 강한 집착을 보인다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의 푸샤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 어, 누구하고 어울리나 그런 것도 보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갖다가, 어, 여러분이 누구하고 즐겁게 노나 그런 걸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음, 연인에 생겼나 안 생겼나 왜 그렇게 하고 살지? 어, 미련이 남아서. 어, 미련이 남아서, 아직까지는, 어, 나쁘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병적인 스토킹은 아니야. 어, 요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누구나, 어, 깜찍하게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 더 지나치면 그때는 병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어, 딱 컨트라인에 걸렸어. <웃음>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자, 살짝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자기도 이, 러면안 되지 하고 탁컷 탔다가 눈 뜨면 다시 생각나는. 컷하고 눈 뜨면 생각나고. 컷 하면,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음,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막 굉장히 즐겁게 막, 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요, 조금 확, 어, 좀 승질 나기도 하고 뚜껑 열리기도 한데. 왜? 왜 뚜껑이 열려? 그거 자기 뚜껑 열리는 거 참고 있대요. 어, 왜 참고 있을까? 어, 왜, 왜긴 왜겠어. 둘중 하나지. 뭐, 좋아해서 참는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난, 아직까진 헤어진 이유는 그닥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남녀가 헤어질 때는요, 거의 열의 아홉은 바람이야. 나머지가 뭐, 어, 아니다. 한, 열의, 한 칠팔 알은 바람이고, 어, 나, 그 바, 열의 아홉의 바람인데, 그 아홉 중에서, 반이, 어, 약간 그 뭐지, 현, 너무너무 이기적이거나 현실적인 거나고, 나머지 반은 뭐예요? 어, 어 자크를 아무 데서나 망대려 <웃음> 진짜 미친다, 아 <웃음> 어, 그, 그놈, 그 놈의 자크, 어, 고장나겠어. 아무 데서나 내려서. 왜? 아이씨. 그렇다라는 거야. 응, 나머지 1%는 뭐야? 진짜로 상황이 안 돼서. 어, 진짜도 상황이 안 되고, 어, 성격상의 이유. 어, 내가 너무 상대방을 갖다가 해피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성격? 막 잠수 팍 타고, 막, 어, 비관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너무 뭐한 가지에 집착하는, 어,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된다란 말이지. 어, 그런 경우에요. 음. 자, 이사, 이, 저기, 뭐야. 여기는요. 글쎄 여러분 혹시 제외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응? 이 사람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데 여러분과의 좋았던 관계를 갖다가 자기가 음. 자기가 망춘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이 망친 느낌이 들어요. 왜 망친 느낌이 드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어,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다른 어, 다른 길을 갔다가 택해서 걸어간 거잖아. 근데 그 길이 어, 처음에 그걸 갔다가 자기가 딱 선택을 했을 때에는 되게 어, 나름대로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거는 이내 아, 네,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잘못 계산하고, 뭔가 순간 내가, 어, 디에 홀린 듯, 그렇게 너와의 관계를 갖다가, 음, 저기, 뭐 어, 제대로, 어, 그 사람하고 뭐 천년을 새겼어? 만년을 새겼어?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어, 저기, 관계를 갖다가, 그냥, 허둥지둥,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어, 그냥, 피난 보따리 싸듯이,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개,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음, 혹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혹시 얘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니야? 벌써, 어, 벌써 그 사람하고, 어 홍콩 갔다 온거 아니야? 막, 그런 이상한 생각도 막 해. 상사, 오. 넌줄 아니? 응. 뭐 저, 남자들은요 그런 게 있다. 자기가 놀아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자기가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놀줄 안다라는 거야. 이 사람아 그렇지 않아요. 응? 저기만 모든 기준을 갖다가 내 위주로 잡지 마. 응. 내 위주로 잡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것 같아. 좀 지금 현재 어. 이게 후 폭풍이나 어떠한 미련이나 후회라기보다는 조금 이기적이 돼가서 뭐한 군데 뭔가가 정신머리가 쏠려 있는 느낌이 난다 라는 거야 정신머리가 뭐가 쏠려 있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그거에 쏠려 있을 수도 있겠다 뭐에 쏠려 있냐 라고 한다면 은그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어, 지내왔던 날들 쌓아왔던 추억 어, 그런 것에 대한 어, 그거, 어, 그 쌓아왔던 추억을 더 쌓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일으키고 있어요 어, 갈 때는 언제고 이 사람 혹시 여러분들 불락했어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 불락한 거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블락하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쩌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 볼수 없기 때문에 음, 더더더더 더, 더, 더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래고막 친구의 친구, 친구 사진을 갖다 보면 또 같이 찍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블락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을 갖다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 받는 거지. 열도 받고. 그러면서 뭐 어떡하긴 어떡하겠어. 돌아가야지. 음. 음. 여기는. 자기가 떠나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게, 이게 이제 보통 전형적으로 액명상 이에 c u 브 컵은요 그냥 놓고 떠나간다라고 읽어요. 그렇지만 뒤에 뭐가 나있냐에 따라서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놓고 떠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 어떤 어그 못다한 그, 그 못다핀 그 꽃한 송이, 못다핀 꽃한 송이를 갖다가 가슴에 품고 이게 못다핀 꽃한 송이 아니지야, 인간아. 어, 생각해 봐, 네 아쉬움이지. 그러니까 그 아쉬움, 어, 그 아쉬움 풀어내지 못한 그 아쉬움을 갖다가 가슴에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어, 난 그렇게 보여. 요 당신도 울고 있는 이 사람은요, 후폭풍이 아니야. 이 사람이 울 울었다? 마음, 남자 마음으로 울잖아. 마음으로 우니까 이 사람이 울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놓고 와서 놓고 와서. 어, 그, 잘 되지 않았잖아요. 어, 잘 되지 않았고,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떠한 여러분들하고 추억이 밀려오면서, 못다, 어, 못다 이룬 어떠한 그 관계, 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시들어버린 관계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울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예요. 후폭풍이 아니야. 응. 음. 이 꽃이 다 피지도 못하고 지는구나라는 그러한 미련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야. <웃음> 저기만 꿈보다 해몽이다. <웃음> 그러니까 울었 왜 울었다라고 하면 어떤 것에 울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도 조금 더 어,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 반성 이런 건 있어요. 후폭풍이 아니에요. 약간 달라. 후폭 풍은 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만 여기는 약간 자기 비약 어 자기 비약 같은 게 있어 자기 비약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들 어 이루지 못한 마저 피지 못한 꽃어 피지 못하고 져버린 꽃에 대한 어 너무 너무 아쉬움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네, 일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맹시는 금물 그냥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울었을까요? 우리 이별에아해 한번 봅시다 우리 이별에 울었는지 음, 이게 뭘까? 여기는 왜? 음, 여기는 왜지? 왜지? 음, 혹시 여기 헤어질 적에 막 자존심 뭐근디리는말막 그런거 막 하면서 헤어졌어요? 음 그럴 수도 있지. 음 헤어지는 바닥에 좋은 소리 나가겠어? 음 그래 우리 각자길 알아서 가자. 너는 네길 가고 나는 내길 네 가고. 참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음 어, 아니 저기 막뭐 영화에서나 헤어지는 마당에 곱게 헤어지지. 어, 우리 현실판 현실판 라이프는 어때요? 어, 헤어지더니 그냥 막 헤어지는 거야. <웃음> 아뭐 질려. 아 진짜 헤어지는 마당에 진짜 볼못 볼, 보고 다볼걸못볼걸다 보고 헤어지는데 입에서 고운 말이 어떻게 나가나. 어, 뭐 저기 막 육두문자도 나가고 막 그러는 거지. 음. 여기는. 헤어지고 나서 어 그렇게 저기 막 <웃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어 어너너어 너, 너, 어, 너란 인간 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어 아니 아왜어 적반하장인가 여기는 어너 같이 얄짤없는 어 저기 막 기집애 아 어, 보고 싶지도 않아 독하다 독해 어 그랬을 수도 있어. <웃음> Yeah. <laughs> 어 다시는 어, 우리 우연이더라도 우연이더라도 마주치지 말자 나는 어디어디로 다닐 테니까 넌 어디어디로 다녀 뭐이럴 수도 있지 어왜 우연이라도 안 마주치려면 원수는 어디서 만나? 어왜 나무다리에서 만나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애인이 끼고 팔짱 끼고 가는데 걔도 저기서 새 애인 끼고 와봐 그럼 서로 이렇게 흘겨 보면서 아참 어디서 뭐참 사귄 것도 꼭지 같은 거 사귀고 있네 이러면서 그 뭐지 그 멸시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어, 마주치지 말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음. 이 사람은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헤어지, 헤어지면서 자존심이 조금 많이 상했지 싶어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 싶고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어쩌면 뭐 그거 갖고 무슨 자존심이 뭐가 상해요 라고 할수 있어 아직 저할말다 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그, 그 꼴랑 고소리 그 들었다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럴 수도 있지.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지가 한건 생각지 않고 몇번 그거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속이 더밴데 이게 속아지야. 남자들이요. 남자들 뭐 넓은 가슴?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웃음> 이거 남자들이 본, 아니, 저기 막, 이걸 보는 남자들은 아니야. 왜? 타로를 왜 봐야 상처를 받았으니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해서 맨날 수정할게. 몇몇 남자들이라고 합시다. 그치. 몇몇 남자들은 여자보다도 소가지가 더 밴댕이에요. 또, 몇몇 여자들은 남자보다 마음이 넓으면 진짜 화통하잖아. 엄청 넓어.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음. 자, 여기는, 어디 봅시다. 어, 여기 혹시, 여기 헤어질 때, 뭐, 제대로 정리 못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어, 뭐,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 너 내가, 저기, 막, 뭐 저기 한거 내놔. 어, 그거, 그거, 그거 다 내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안 했어요? 어, 그런 거 못한 거 아니야? 아, 내가 그때 걔저기 막 생선으로 아, 그거 사 줬는데 그거 달랄 거 그랬나? 어, 달래가 그 우리 집에 뽀삐줄거 그랬나?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좀 그렇다. 어, 뭐가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 어, 여러분도 오기가 나 가지고 더한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어디 봅시다. 어, 좋게 얘기하면 뭐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뭐냐라고 한다면은 좋게 얘기하면 용서를 구하고 싶, 용서를 구하고 싶고 어, 그냥 이그 지루한 터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고. 어. 나쁘게 말하면 어, 나쁘게 말하면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빨리빨리 빨리 돌려받고 그냥 완전히 딱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그래. 어, 좀 아, 이게 사람이 헤어질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깨끗하게 헤어지지 못한 그런 느낌이 나요. 어, 그, 그,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 쌍방이. 여러분은 내가 할말다못 했다 그럴 수도 있고, 얘는 돌려받을 거다못 돌려받았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또 그걸 갖다가 다 끝난 마당에 돌려달라기도 우습고, 또 다시 만, 다시 보자니, 어, 꼴도 매기 싫고. 그럴 수도 있다. 어,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어, 돌려받는 것도 따지는 것도 다 타이밍이 있는데 이미 그 타이밍을 갖다가 놓친 거 아닌가 어. 난 그렇게 여기 카드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봐 아. 그래서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눈치 본다고 이게 뭐 놓쳤던 타이밍이면 어떻게 되나 어. 그냥 뭐못 돌려받았, 못 돌려받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너한테 네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 말은 꼭 듣고 싶어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진짜 너와 내가 만나서... 과거에 그, 서로가 서로에게, 어, 넓지 못했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좁고 깊은, 낮은 그런 마음, 좁고 깊고 그냥, 한없이 미워했던 그 마음 다 털어내고, 우리가 성인답게, 앞으로의 길은 좀, 새로운, 어, 새로운, 음, 못, 어 저기, 뭐, 한마디로, 리노베이션, 어, 리노베이션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나는 거면, it's okay. 어. 그렇지만 뭘 돌려받기 위해서 만나나는가 그것도 제 2의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봐. 그거 돌려받으면서 뭐 좋은 말 나오겠어요? 음, 서로 막말 나오고 날카로운 말 오고 가고 그래. 너뭐뭐 뭐? 찌질해? 뭐 질척거려 내가 야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뭐 하면서 별 어, 이런 거 나가면 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분하고 뚱껑 열리고 뭐 그런 게다 있냐 그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봐봐 이거는 뭐야 좋은 케이스가 아니다 말이지 그냥 버 지나간 건 버려라라는 거야. 어. 지나간 거는 버려야지 된다 뭘 어떻게 하겠냐 그거 돌려받아가지고 그거 돌려받아가지고 자꾸 눈에 띄어봐 그럼 그 사람 생각 안 나겠어요? 어, 선생님, 전그사람이 하면, 이가 갈려라면, 그 이가 갈리는 생각이 자꾸 난다라는 거야. 좋은 생각이 나면 그립기라도 하지. 그, 내, 그, 그, 저, 추억의 앨범에, 아, 이때 나의, 뭐, 이, 스무 살때 추억, 서른 살때 추억하고, 사진첩에다 꼽아놓기라도 하지. 이거, 저기, 마, 그, 저 지, 긋지긋해서 헤어져 놓고서, 물건 돌려받아갖고, 우리 집 뽀삐를 줬어. 뽀삐가 그거 물고 뜯고 놀 때마다, 그 새끼 더물어라, 더물어라 하면은, 어, 내 인성은 뭐가 돼? 어, 저기 막 헤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는 없지 싶어요. 잊으려면 끔히잊죠 여기는 쌍방이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음, 쌍방이다 그렇게 하고 어, 쌍방이 다 서로에게 불만을 갖다가 토론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음, 굳이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기 막 당신도 울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은 여기는 돌려받지 못할 거다 돌려받지 못해서 그리고 한쪽은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면 할 말을 다 못하면 눈물이 나요 그거예요 <웃음> 그것 때문에 아주 어, 아주 그냥 잠을 못 자겠다라는 거지 어. 할 말을 다 못해서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저기 막 하. 여러분보다 상대방의 상대가 상태가 더안 좋을 수 있어. 음. 잠을못자 성격상 얘가 뭐한대또 꽂히면은 그걸 갖다가 뿌리를 뽑는 성격인가봐. 뿌리를 뽑는 성격인데 템포 그 뭐지 타이밍을 놓쳐서 못 해가지고 아주 뚜껑 열리고 허파 딥이 주고 있다라고 보여서 여기는 그래요. 그래서 당신도 울고 있나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뭘 잊은 줄 알았어? 어. 다 내놔 어, 다 내놔 내가 준거다 내놔 뭐 이걸 갖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거야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런 것일 수 있어 카, 카드로 사잖아 할부가 남았기 때문에 그 할부 낼 때마다 뚜껑이 뒤집힐 수도 있어 선생님 그거 제가 내고 있어 제가 뚜껑 뒤집혀요 하시는 분손어 그럴 수 있다라고 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절대 애인한테 선물을 사줄 적에는 활부로 산다, 안 산다? 어, 활부로 사는 건 아니지 싶어. 어, 그거 낼 때마다 뚜껑 뒤집혀지잖아. 깨끗하게, 어, 와, 저기, 막, 일시불로 거가지고 해주는 게 낫지. 그거 낼 때마다 진짜, 아, 물어 뜯고 싶지. 아, 그렇지. 음, 여기는, 그, 우리의, 어 이별에 울었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별에 운다기 보다는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아니면 내가 미쳐, 너 그때 왜 그랬냐, 따, 제대로 따지지 못했던, 어, 좀 뭔가 남아서 속이 들 후련해. 제대로 못 따졌던 것 때문에, 어, 울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네 이번 카드 저기만 도움이 되셨나요? 어, 구독까지 와야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울었을까요? 우리의 이별에 어디 봅시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흠. 여기는 울었을까, 과연?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어, 뭐, 하고 싶은 말, 뭐 헤어졌다 그래도 뭐, 그, 아, 하고 싶은 말, 미처 못한 말들도 있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에이, 뭐, 굳이 해서 무엇하겠어? 어, 응, 굳이 해서 무엇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침대길 수 있어. 음, 응,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침대기여서 아, 굳이 말한다고 응,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 그때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고 싶어도 여러분의 반응을 갖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 해서 무엇하랴? 해서 무아타리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여러분 그그 그 연극 연극 극장 가면 까맣고 무대에그 백그라운드도 한대안 보고 주인공이 하나가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위에서 조명이 다그 사람만 비추고 사방에 다 까맣잖아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대에 있는 그 주인공을 갖다가 다 초점을 맞춰서 보잖아. 어그 뒤에 무대 무대 설 무대 장치도 다돼 있지만 일부러 그 주인공의 독백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 여러분과의 관계를 갖다가 다 그렇게 놓고서 그그 그 부분만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면서 나름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음그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는 걸 갖다가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 자기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노련, 노려나, 노련하지 못한 거? 어, 노련하지 못한, 연애도 배워나가는 거잖아. 어, 연애도 배워나가는 거예요. 노련하지 못하고, 어, 제대로 그, 어떠한 그 자기의 액션이나 그런 거있잖아 리액션이나, 뭐, 그 연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서툴러서 어, 내가 서툴러 가지고 너의 마음에 어쩌면 다다르지 못한 거 어, 그런 것들 갖다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 문제점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뭐 저기 막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도 히뭐 걔는 그럴 거야 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그그 그,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무대에 그렇게 다 놓고서 거기만을 갖다가 응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음, 뭔지 느낌 오시나요? <웃음> 왜냐면 이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갖다가 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그런 것 같아. 어. 그래서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그 배우의 독백을 들으려면 주위가 조용해야잖아. 막면서 음악이 쫙 잔잔하게 쫙. 깔리면서 그 독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그 시간에 있어서 어 증, 정말 우리가 헤어짐에 어, 우리가 헤어 지 우리 이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거가 너무나도 깊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응. 그런 것 같아요. 아 사람이 그래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응, 여러분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어, 그, 이, 여러분들의 부재의 그 쓸쓸함이나 그 외로움을 갖다가 견디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 아, 왜 남자라고 왜, 그 쓸쓸하고 외로움이 왜 없겠냐라는 거야. 남자도 외롭고 쓸쓸해요. 방에 들어가 봐, 호레이 냄새 풀 풀라지. 양말 돌돌 말라서 구석에다 딱! 던져 놨지. 저기 막잿떨이에는 요즘엔 전자담배 피니까 아, 그래서 저기막 담배 이렇게 찍 눌러갖고 이제 재떨이 진짜 곤 하지. t v 를딱 켰는데 뭐가 좋다고 아는 형님 나와가지고서 어 저기 막 저기 막지네들끼리끼낄대고 있지. 누, 귀에 텔레비를 틀어놨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텔레비에서 웃으니까 그냥 허허 웃는데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하면 눈은 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 어, 마음은 어떻게 돼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여기는 내려놓지 못해요 어,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봐 음,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테레비를 틀어도 내가 이거 본 건지 안본 건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야 음, 여기 공식 커플이었어요 음, 공식 커플이었어 그럴 수도 있지 공식 커플이거나 아니면 어, 아니면 그 아니면 <웃음> 참 여기 이혼한 커플들 많아요. 어. 이혼해서 저기 막 거지됐거나 어, 그런 걸수 있어. 헤어져서 거지 됐거나, 이어져서 거지 됐거나, 둘중 하나야. 어, 너를 떠나서, 어, 널 떠나 행복한, 행복하지가 않아라는 거지. 거지 됐고, 꼬락선이 웃기고, 아, 방에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어, 우리 자기의 붓냄새가 나는데, 들어오면 꼬락내하고 땀냄새밖에 안날 수도 있어. 응, 페이벌이 맨날 첫날 뿌려봐. 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실현당하면 씻기가 싫거든. 실현당하면 어, 씻기가 싫다라는 거야, 음.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어쩌면 점점, 이, 그, 저기, 막, 그, 그, 시전의 아픔? 어, 사, 그 아픔을 갖다가 조금 더, 어, 모질게 행동하지, 않아, 안, 해, 행동하지 않겠나 싶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뭐, 남자들, 뭐, 자존심 있잖아요. 어, 자존심 때문에, 어,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갖다가, 어, 그거 다 공갈뻥이, 뻥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공갈뻥이야? 어, 저기, 막, 그거 있잖아. 남들, 남들, 내 체면, 내 체면 같은 것도 있고, 어, 내가 이렇게, 어, 깊은, 그 깊은 그 어떠한 그 생각에 빠져있다 너에 대한 어떤 내가 나의 못난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수심에 쌓여있는 자기를 남들이 아는 게 싫다. 그러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아 카리스마 장렬, 카리스마 장렬이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어 불평 불만, 어 그러고 그 사람이 불평 불만이 나오면 기집애 너는 잘 있냐? 뭐 이런 거지. 그래, 사진 꼴, 사진 보니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너너 너 웃음이 나와? 뭐 이런 거지. 어 그렇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자체는요 지금 어 다크해. 어 저, 저기 막 정기를 커도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정전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야. 마음 속에 정전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되고, 그런 걸 갖다가, 뭐,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옹졸하지? 어. 자존심이 반맥여죠 어. 자존심은 클지 몰라도 그런 그 어떠한 그 이별의 대처 능력은 옹졸하다라고 봐. 기집애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옹졸해 남자가. 응. 음. 그냥 마음 넓게 생각하면 되잖아. 머릿속은 더럽게 복잡하네. 아이고 이씨. 음. 아 뭐. 아 뭐. 내가 지 첫사랑도 아닐 거고. 첫사랑이에요 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첫사랑이면요할 말도 없지. 근데 얘, 얘는요.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 용서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3번 카드는. 음. 용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흠, 아까도 그랬잖아. 그 자기 마음속은 정전이 돼 있다고. 암흑이야. 어 너무 다크해. 어 호람이 여러분하고 살아겠던 시절이 그립다라고 봐요. 어, 그럼 그리움은 그립다라고 얘기해. 무릎 꿇고 빌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진짜 손이 발이 되거냐. 손에 지문이 닳거냐. 어, 미안하다말 한마디 하면 뭐 주둥이가 사라지거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받아주지 여러분들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이 자존심 강한 이 남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어, 사람의 마음은 장담하는 게 아니야 음, 맞아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다 어, 우리의 이별에 당신도 울었을까요? 어, 당신도 울고 있나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어. 옛날에 옛날에 내가 울듯이 어 여기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 사람도 울고 있어요 음. 당신도 울고 있네요 오 너무 좋다, 이 3분 카드, 응. 저기, 마, 이게, 아 어, 저기, 마, 이사람이야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야. 이게 타로카드기 이 때문에. 응. 그리워하는 것 같고, 여러분하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 그런 탑, 어, 사랑의 어, 사랑의 탑들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아련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어, 더 굶주려야 돼 어, 배고픈 사람한테는 딱딱한 빵이 없다 그러잖아 어, 아직 배가 들고픈 거야 내 자존심이 중요하면 아직 배가 들고픈 거야 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내가 네가 없어서 죽을 것 같으면은 자존심 다 버리고 와야지. 아니, 그렇습니까? 그쵸? 어. <웃음> 그래서 여기 그 사람도 울었을까요? 라면 지금 울고 있어요. 음, 울고 있고, 우리의 이별에 울고 있다라고 봐요. 기다려봐요. 이 자, 왜냐면은, 이게, 그래, 완전히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빌고, 어, 그런 상태가 와, 와야지, 어, 내가 편해. 어정쩡한 상태에서 내가 끌어당겨서 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건 있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여지는 줘야 이 사람이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 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철옹송같이 철벽을 치고 앉아있는데 얘가 자존심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 내가 이 사람한테 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빗장을 갖다가 잠그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만 탁 풍겨주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그아 얘가 내가 온 받아주겠다는 뜻이구나 하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오면 그때는 되는 거고 아니야 이 저기 막그 끝끝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면은 끝끝내 자존심을 세기 위하는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 어 똑같은 일을 갖다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거는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만큼 자기 자존심보다 중요했다라는 뜻이거든. 아니 그렇습니까?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울었을까요? 우리의 이별에 어디 봅시다. 그 사람도 울었을지 어. 참. 이 사람은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어, 왜 쉽지 않아요? 어. 아, 고집도, 어, 고집도 고집이지만, 음, 고집도 고집이지만, 아, 이 사람은 너무 잘났다. 어, 너무 잘난 남자예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가 여러분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후회나 어떠한 그앞 그런 거 있잖아요 미련이 남았다 라고 하더라도 어 그렇게 표시를 갖다가 내면 낼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되게 잘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선생님 그 사람 하나도 안 잘났어요 라고 한다면은 아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믿으면 잘난 거지 어. 아, 사람들이 평가하는 잘남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잘남이 다른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음. 되게 자존심도 강하고 음. 아, 성격도 진짜 세다. 여기는 진짜 자존심도 강하고 성격도 세지만 여러분이 한 말을 갖다가 가슴 속에 다 품고 있을 수도 있어. 어, 이 사람한테 어, 이 사람한테 진짜 한번 딱이 사람이 한번 등 돌리잖아요. 그럼 다시는 어, 보기 힘들 수도 있어. 어, 그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말한 마디도 이 사람은.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어땠냐 어, 눈물을 흘릴 사람 같지는 않아 어, 진짜 바늘을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좀 흠, 그래도 아쉽긴 아쉽나 보네 어. 왜냐면 사람인지라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피안 나온다 하더라도 설마 진짜 한 방울도 안나올까 조금 나오는 신용을 할 수도 있지 <웃음> 여기는요 아쉬움이 있는데도 내가 그랬잖아 냉정하다고 얘는 한번 돌아서면은요 끝인 것 같아 음, 여러분 성격도 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은요 저기 뭐야 그래도 저거는 있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인정은 조금 있어. 인정은 있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얘는 인정머리도 없을 수 있어. 굉장히 이기적인, 자존심 플러스 이기적이다? 어,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봐. 헐레리오, 야 대박이다. 난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응? 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는데? 왜,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지금 얘 되게 행복해요. 아, 인간 쓰레기구나. 아니, 지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뭐하러 여자 돈 보고 저기 했지? 어, 여자 돈 보고, 돈 보고 저기 해가지고 해서요. 어, 그런데 이건 또 뭐야? 흥. 행복한, 행복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뭐지? 왜 이게, 이, 왜 이런 카드가 나는지 조금 더 뽑아 봐야겠다. 굉장히 물질에 집착을 한다. 아, 요새끼, 요 요새끼. 진짜 머리 쓰는 거 봐라. 어, 머리, 머리 겁나 쓰는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흠, 흠. 혹시 연락 왔어요? 어, 이 사람, 저기, 막 어, 그, 저기, 뭐, 그 여자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던가요? 어. 말로는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 어.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나? 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흥. 얘는 진짜 양다리를 갖다가 굉장히 어, 잘, 거, 잘 거, 거, 걸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어. 얼굴에 표도 그렇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요, 자기 관리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돼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해서는 들통이 나지 않아. 그런데 왜 들통이 났을까, 이 사람이? 응 애들통이 났지 이건 그런 것이 있어요 방심해서 났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나만 개인 관리자 나, 나만 관리자란 뭐해 상대방이 관리 상대방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도 입단속을 갖다가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런거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음. 가랍는 말이 천리 갈 수도 있지. 어디 소문, 소리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저기 막이 사람은 흠, 나 이런 게 이런 게 제일 싫어. 나 이걸 어떻게 리딩해야 되지? 울고 있나요? 참. 흠. 여러분은 열받아 있을 거 분명하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플랜 b 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플랜 b 가 뭐냐 라고 한다면은 흥. 동정심에 호소를 하던지 뭐 어떤 것에 흡소를 하겠다라고 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랑했던 시절을 갖다가 이 사람은 양쪽 다안 내려놓으려고 할수 있어. 음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음, 욕심이 너무 많고 이미 어 저기 뭐야 뭐 말로는 그럴 수 있어. 헤어졌다가 일단은 헤어졌다가 다시 어 다시 천천히 플랜 B를 짜가지고 플랜 B를 짜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참 희한한 게이 사람 주변의 여자 여자가 헤어졌다라도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을 그리워해 왜, 왜지? 어, 그냥 그때는 분함에 네가 양다리야 네가 양다리를 걸쳤구나 라는 그런 분함에 꼴도 보기 싫어 꺼져 이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은 다시 어, 그 꺼져했던 말이 없어지고 그래도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갖다가 또 캐치를 쫙해고아 이거 잘하면 내 양다리를 갖다가 주구장창가지고갈수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플랜 B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 어, 플랜 B가 생길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웃음> 와 이거 웃어야 돼 울어야 돼어 여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일단은 들통이 나서 양다리가 들통이 나서 깨진 건 맞아.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사람이 그 저기 막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걸 내려놓고 갔던 거는 맞아. 내 네, 가는 건 맞는데 조금 시나,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나 내가 지금은 에, 일단은 후퇴를 하지만 내 마음에 어내 안에 너 있다.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선생님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어, 일정 기간, 뚜, 껑은 열렸지만, 자세히,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하고 사랑했던 시간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저기, 막, 눈 감아줄까? 용서할까? 어, 뭐, 그런 마음, 그런 마음도 살짝 안에 들수 있어. 어, 그, 못 믿겠죠? <웃음> 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는. 어,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나 여기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궁금하다. 어, 왜 그러냐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 어, 그냥 이걸 갖다가 인정하고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놓고 가야 되는 건지, 아직, 어, 마음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향을 잡았다란 말이 안 나와요. 어, 그녀을 갖다가 뜯어내고서 내가 어 저기마 그냥 용서해주고 들어 앉아야 되는 건지 막딱 보니까 걔도 안 떨어진 것같아 느낌에 안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면은 저기마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내려놔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 여기는요 방향 결정이 안 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이건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려놓던가 아니면 그냥 셋이 가던가 해야 돼요, 여기는. 음. 내려놓던가 셋이 가던가.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분기 땡쳐냈던 분노는 어, 하늘을 찌를 듯했던 분노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 음이 사람은 어지간해가지고는 자기가 저기 뭐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쭉이 사람도 한계가 오긴 한계가 온것 같아 그 무슨 한계냐라면은 참음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긴 하네 음, 좋아하긴 한다 좋아하긴 하는데 뭐, 뭐 한계가 오긴 한계가 왔네 어디 봅시다 아이씨 음, 이 사람하고 제외하고 싶어요? 어, 기다려봐요, 그러면. 음. 정리하고 오면 받아주고, 정리하지, 정리하지 않고, 그러면은, 음, 못 받아주는 거지, 뭐.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동시에 공존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길게 둘, 이 사람도 둘중 하나를 갖다가 내려놔야 된다는 그거는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 인지하는 거하고 욕심을 갖다가 내려놓는 건 별개의 문제지 싶어요. 어 그건 별개야. 어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어 욕심이 드는 거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될수 있으면은 둘다 가져가고 음. 안 그러면은 하나를 너무 네, 네 저기 뭐야 그거 있잖아요 그 반응이 거칠으면 반응이 거칠으면 하나를 포기하고 뭐 그러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될까 모르겠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웃음> 참 놓기 힘든 패다 어, 왜 놓기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고 음, 그쪽은 돈이 많아서 내려놓을 수가 없고 여기 관제구설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음, 난 얘기했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게 솔직히 요즘 같은 시세, 시대에 어, 나, 나 하나 눈 감는 데서 되는 건 아니야 관제구설 생길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신중해라 어못 내려놓겠어요 하지 말고 까딱하다가는 망신망신 개망신이다 왜 (5월달이잖아) 내가 라이브 저기 막왜 (5월달이) 어땠대데요라고 하면은요 그 겁살망신살 그 저기 막 (4월 30일) 날 라이브를 봐봐요 라이브 초장에 이 망신살에 대해서 나와 이거 망신살 뻗칠 일 생겨요. 음. 그니까, 러 5번 카드는 반드시 그걸 봐, 봐라. 그러면은, 거기 내가 그걸 자, 아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다, 어, 당신도 울고 있나요? 그 사람도 울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울다기보다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다. 어떻게 하면은, 어, 잃지 않을까? 어, 라는 그런, 둘다 잃지 않을까? 근데 이게 둘다 잃지 않으면은 이게 게임이 조금 힘들 텐데? 음. 막 저기, 망신살 뻗치는 거는 갖다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